이쪽여쪽 흘치놓고? 이성으로. 자,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안 죽었어요. 잠식 하나 있구요. 잠식 추가요. 자, 이성으로 전체계야. 체인 슬라이션! 퍽! 촥! 촥!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연옥 엘리오다스가 나왔죠? <웃음> 풀업을 했습니다. 풀업 했고, 장비 세팅은 좀 생철로 해줬고요. 옷장도 짜자자자 이렇게 해줬는데, 아쉽게도 아직 게임 나오자마자 지금 촬영하는 거라, 요걸 아직 못 얻었습니다. 요거 얻고 나면 7만이 넘죠?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오늘 해볼 덱은 호크토크 바로 그 덱.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호크토크에서는 서브가 원자크, 원초 큐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지금 의논해가지고 어, 원초 산드라로 바꿔봤습니다. 그 산드라로 바꾸면 완통이 좀 높고 그리고 디버프를 입혔을 때 주피가 좀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죠. 자, 와 시작부터 얼티미 형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볼게요. 어둠 다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피 먹. 야 이게 또예 저격 들어오셨네. 자 생방 지금 저격 들어온 부분이고요 20, 20만 그냥 치는데 착착착 어둠이 착입혀지면서 23만까지 어, 좀더 세게 터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차단 당했다 차단 당했고 원래는 이렇게 연옥의 굴레를 많이 빼주면 안되고 하나만 쓰는게 더 좋은 운영입니다 운영에서는 근데 와 회피를 먹고 오셨다 자 근데 음. 이게 또 좋은게 뭐냐면 차단이 좀 별로 의미가 없는게 진정한 말로 나올 때 바로 차단이 바로 플랫붑니다 예. <웃음> <웃음> <웃음> 자단이 부인다 필살기 만들었는데 필살기 못써요 죽어요 잠깐. 저, 잠깐만 자 잠깐만 이왕좀 연출이 좀더 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개네개 이렇게 갖다 박아볼게요 원래는 그냥 튀기보는게 나아요 튀기 보고 하는게 좋은데 길한 보자고 자 여기다가 잠식에다가 일성 빠바바바바바밤 수업을 빡하 일성 50만, 어, 일성 50만. 참고로 생철입니다. 네, 생철. 와, 미치던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 또봉 돌리셨잖아. 봉 돌리면 다섯 잡았으니까. 추가 어, 주피 40% 어, 더 붙지. 자, 이제 맞을 때 이제 또 하나씩 없어지고요. 엄청 단단합니다. 이게 있을 때. 연옥의 굴레가 있을 때 단단합니다. 자, 요번에 때리시면 연옥의 굴레 다 없어져요. 근데 죽, 주... 오, 꽝, 와, 와. 지금 느낌 오죠 얼티민 형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티민 형이 진다 무조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가고 그냥 얼티민 형님을 좀더 빨리 패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민 형만 없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다 이런 느낌 빡 27만 촛두둑 그렇게 완전 개석기 아니죠. 방금 발동된 상태에서 때렸는데 27만 정도, 27만. 이렇게 해서 일단 형님을 빠르게 제거를 시키고 있었고요또 맞는데 처음에 아무게 굴레 많을 때는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가지고 점점 받는 피해 감소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디버프를 걸고 치으면 좋겠는데 야, 이러자 그냥. 아, 삼성 한번 보고 싶은데 삼성 볼 수가 없나? 야, 삼성 진정한 마력 떴을 때 삼성이 나오면 진짜 좋겠는데, 그렇지? 파크당 한번 치주고요, 브레이크 걸릴 거고 이제 진정한 마력이고. 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자, 브레이크 걸렸네. 브레이크 걸렸고. 아, 삼성 보고 싶었는데. 그냥 안 쓰고 삼성 합치놓고 다음 패를 더볼걸 그랬나? 자, 세개세개 하나. 단단하죠? 엄청 단단하죠? 3개? 받는 피해 가 60%였다가 지금 40%였고, 이번에 받는 피해 20% 감소다. 이번에 또 요거를 발동시키고 궁 쓰는 게 좋겠다. 그지 발동시키고, 버크당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동. 자, 156,000. 6천, 1 5 6 0이고 발동이 됐을 때만 한번센 거야. 그치? 수락! 꽝! 198만. 두 명한테 200만, 세 명이었으면 300만. 오케이, 괜찮나? 괜찮다면 이제 느낌 와요. <웃음> 아 꼬물 브레이크 때문에. 엘리한테만 180만 터진 거야? 아 그래? 꼬마한테는 브레이크에서 1 0만 터졌어? 아 그래요? 그렇게 되나 계산이? 비델리 한 명한테만 180만이 터진 거야 방금? 와아 <웃음> 그렇나? 예, 그러면 이뭐 얼마 되나? 5 0 0만넘나아 그렇지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에 바로 기다아 드렸네 이 덱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잡을 수 있다 까지는 아니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한 말인 것 같고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감염의 전체기 파파파파 파, 파, 파. 빡! 40만 그냥 이게 다시. 근데 진짜 저 덱도 단단하지? 저기 트윅을 빨리 못 잡으면 다시 아서가 잘 쓰잡고, 그다음얼티밋 형님 바로 궁이, 어? 이 봐봐 내가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괴물덱이다 이거 이걸로 제가 요즘 랭킹전 재미보고 있는데 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어막했네 어, 맞게 했저궁안드셨거든 내가 저 궁을 못 막아? 야이게 봐봐 야 이게 울티미형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 일마를 3개 갈아서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아야 되는데 트위까지 죽여야 되는데 됐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아슬아슬하죠 이게 진짜 찐 입인 것 같아요 진짜 찐으로 입에 잘 나온 거고 진짜 그래요 이거 자칫 못 막으면 죽어요. 트윙고못 죽였잖아. 그럼 트윙한테 끌리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파이널 크로미너스로한대 맞는 거야. 작살납니다. 그거 막았으면. 아무리 연맬이라도 퍽 터집 봅니다. 야, 이번 거 대단히 잘 나왔지, 리뷰. 이런 느낌이에요. 얼티민 형이 무조건 찌발린다. 이거 아, 절대 아닙니다. 그래, 양대산맥. 말 잘했다. 양대산맥의 느낌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고. 풀업이셨고요 풀업. 맞았으면 몸 박살났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어 요대... 인사드리네요. 와. 아. 야 이게 진짜 찐입이었다 방금 나도 아슬아슬했어요 내트위고 전색이 못 땄으면 내가 쳤다 확실히 진정한 말력안 쓰면 딜이 모자라긴 하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정한 말력이 터졌을 때한번센거지 그거 외에는 딜 세진 않아요 그렇다고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짜 용호상박이다 그렇지 아, 그런 어 그런 느낌이지 아, 어? 와저음치님아요렇게 짜셨어? 오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나가붙다나가붙다 <웃음> 개섭됐다 자 그렇게 된게 이상한 이 형그래된 거한 보자 자마리가안 돌아왔을 때 우와 어 이게 아니 이게 아닌데 마리가안 돌아왔는데 비델리를 죽였어 이거 죽... 또 무릎이 나오네 야 물... 야, 이거 나 실수한... 내형 실수한 거거든 그거 안 쓰고 넘기고 요, 요거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늦어가지고 나가붙는데 이게 좀 치네? <웃음> 좀 치는데 마리가안 돌아오면 맞을만하네 그렇죠? 맞을만한 정도지 그지 그지 오와 쎄다 쎈데? 자 우리 신재한마리 터졌고요 자오 잠깐만. 잠깐만. 일단 어둠 두 개. 자, 이거 봐봐요. 와, 이게 싸움이 되게 재밌어져요 이게. 자, 요렇게 한번 어둠 한번 덮여 주고 요거 터졌잖아. 그치지 터졌지. 잠깐만. 일마 그거 한번 시키고 그거 한번 시키고 그다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자, 어둠 한번 착 들어가고요. 잠식 시키고 토토토토토톡. 너는 잠식 당했다. 자, 갑니다. 체인 슬래시 파팍팍 파크록. 9 2번9 2번 일성. 야, 또 갈구리 나오네. 또 갈구리 나오네. <웃음> 야, 방금 뭔데, 이거? 지금 생철이고 일성 전체기였어. 일, 일성 전체기가 무슨 궁, 궁같이 나오노? 관통기라서 더 그런듯. 방금 no. 그 관통기 아니야. 그건 안멜이 저게 관통기인 거고. 얘는 전체기가, 잠깐 보자. 아, 있네, 있네. 자기 관통률 절반만큼 추가 피해가 있네. 그럼 관통 딜이 올라갔으니까 저게 추가되면 어떻게 되노? 뭐 하여튼 좋네. 나이 좋다 어, 이쪽에 때려놓을게요 얼티맨 형님 어차피 흡혈할 것 같아서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1성인데 그지 와! 야 이게 그냥 24만이 그냥 나오는데? 이거는 뭐 마력이 뭐 어떻게 돌아오기는 게 아니라 그냥 24만이 나오는데? 야, 저 떡대들을 조진나 푸는데, 완전히? 아, 맞다. 아, 내가 감염 가어서 흡혈도 못하지. 맞다. 야, 바로 얼티밋 형님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맞네. 내가 감염을 거니까 무조건 얼티밋 형을 처음에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계산 나왔다. 자, 요걸로 이제 마력 찾고요. 아, 이성 불가지. 맞다. 음, 그러면 이렇게한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빡! 때리는데? 아, 못 잡네. 역시 진정한 마력 안돌아왔을 때는 요 정도라는 거. 진정한 마력! 빡! 실차에 봤지? 마력일 때랑 아닐 때랑. 그 다음에 요거 마력 아닐 때입니다. 빠바, 오! 야, 마력 아닌 것도 센데? 야, 마력 아닌 것도 꽤세 약간 어느 정도 느낌 나냐면, 마무르마무르 1성 딜정도 나와요. 진정한 마력 안 찾았을 때도 마무르 1성 정도 나온다. 진정한 마력 찾으면 30만씩 터진다. <웃음> 자, 때립니다. 때립니다. 와꽝 터지고. 이게여 만약에 맹회를 하고 이러면 이럴 때 죽어요. 자, 요거 이번에 잠식 당합니다, 그렇지? 잠식. 아, 요거 이번에 잠깐만! 우리 유체각 생각한 보자. 잠식 시키고, 야, 너 죽지 마라. 이쪽 요쪽, 이쪽 흘치 놓고 이성으로. 야, 이거 유체각이다. 야, 유체각 나온다. 야, 아,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안 죽었어요. 잠식 하나 있고요. 잠식 추가요. 자, 이성으로 전체 개 아, 체인 슬라이쇼 160만! 160만! 생철 이성 전세기로 160만이면, <웃음> 갈고리가 오늘 많이 나온다? 많이 좀 놀랬나? 아, 관통 스택 좀 봐줄까? 잠깐만, 관통 스택을 187%! 관통 187%! 치확 131에 치피 245. 공격력 21000 상태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쑥! 꽁! 쑥꽁! 저 이렇게. 삼성이면 이렇게 200만 넘겨먹겠다. 갈고리의 성자, 구스마야. <웃음> 야 리뷰 됐어요?